간 이식 수술 자체는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장애 연금은 면책이고 보벽 탈장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재사급, 재해 장애 급여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7-29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년경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간암 진단을 받았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간 이식 수술 합병증에 의한 수술창 부위 복벽탈장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한 탈장 교정 수술 및 반응 구축 제거술을 받았습니다. 우연의 판단 간 이식 상태가 재해로 인한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 이식 수술 자체는 신청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시행된 것이며 간 이식 상태는 간 이식 수술의 당연한 결과로 예견되었던 것인 바간 이식 수술 자체를 우발적으로 발생된 재해라고 할수 없습니다. 다만 간 이식 수술 후 발생된 복벽 탈장은 수술 당시 언급이 없었던 합병증이므로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쟁점 복벽 탈장으로 인한 장애 여부 후유장애 진단서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재해 즉 복벽 탈장 발생일은 동병명이 진단된 2005년 12월 15일이고 2006년 2월 27일 이동 동작 제한 등으로 확정 진단 받았음이 위 후유장애 진단서상 확인되는 바 신청인의 복벽 탈장은 제1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흉, 복부,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제한인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상태에 놓였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2급 제장애연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으나 제4급 제장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